안녕하세요 루옥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 신규 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또 신규 몬스터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바로 썸베리님의 영상으로 보러 가시죠 렛츠 i 릿자 영상 시작합니다 오 이거 뭐야? 팬더의 문이 있는데? 오, 오 캐릭터가 뭐 이렇게 많이 추가됐어? 한번 볼까요? 야 뭐야 피그스터 토크 기 기린, 팬더 토드스터 오른쪽에는 이제 스티브, 루돌프 맨 위에는 원숭이가 있네요. 야 여기 무슨 동물원이야?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됐어? 야 이게 다 등장할 거 생각하니까. 우와. 뭐 목소리도 나오네. 일단 기린의 문에 진입했습니다. 오 뭐야 기린 있어. 아, 이 친구 이름이 쥐라프 멜만이라고 하네요. 이름 멜만인가 보다. 미션이 있는데, 아, 그 정육면체에 쓰여진 자기의 이름을 나열시키면 되나 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네요. 야, 무서워. 오, 뭐야? 몸에 입이 있는데? 야, 얼굴은 길이인데 뭐 호랑이 소리가 나. 야, 빠르게. 그 멜만의 이름을 모아야 합니다. 책상 위에다가 오케이 M 찾았고 오케이 이적기 e 있습니다. 빨리 찾아야 돼. 안그러면 잡아먹힐 거야. 오케이. 그리고 또 나머지 박스 오 계속 못 찾고 있어. 야, 빨리 오아 틀렸다. 틀렸어. 오 뭐야 오 이번에 신규 몬스터도 굉장히 무섭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넘어갈게요. 자, 두 번째 영상은 피그스터가 나오는 영상입니다. 챕터 3의 영상이죠. 자, 우드커니서 있는 피그스터, 오! 오, 뭐야, 뭐야. 아, 다시 되돌아갈 수 없으니 이를 맞춰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. 피그스터의 미션입니다. 다섯 개의 장난감을 찾으래요. 오케이. 그리고, 배스켓 안에 넣으라고 하네요. 상자 안에. 오케이. 여 뭐, 이렇게 도형이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. 오, 꿀꿀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죠? 오, 뭐야. 피그스터. 인형 오케이 바구니 안에다 넣으면 돼요 하나 넣었고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안그러면 아까 그 지라프 멜만처럼 잡아먹힐 수가 있어 빨리 찾아야 돼자 굉장히 미로처럼 길이 많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자두개 오케이 오. 오케이 하나 찾았고 오 저기 있다 나이스 찾았고 오, 빨리 찾으라고 재촉을 하는 피그스터 뒤뚱뒤뚱 거리는 게 귀여우면서도 징그럽습니다 자다 넣었어 오케이 문이 열렸고 자다오 다음 스테이지로 왔는데 피델스가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 야 뭐야 인사를 하는 캡틴 피델스 오 철창을 뜯어내줬습니다 오, 방울뱀, 스티브. 야, 근데, 너무 작은데? 왜 이렇게 작아졌어? 오케이. 자, 엘리베이터로 내려갑니다. 자, 어떤 공간에 도착한 주인공? 뭐지? 오, 어, 뭐야? 저 대포잖아. 어? 볼링공 대포? 앞에 아 역시 뭐가 있네요 아 이게 피델스 그림이 그려진 걸로 봐서 뭐가 떨어지면 공으로 대포를 쏴야 됩니다 아마 피델스가 내려오네요 역시 오케이 아 이렇게 맞추는 게임 와 이거 그러니까 공식 챕터3에도 이런 게임 나왔으면 좋겠다 재밌을 것 같아 이야 이러면서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저 여긴 또 어디지? 음... 어? 뭐야 이게? 어? 애들이 되게 조그맣게 돼가지고 많이 갇혀있습니다. 일단 토드스터 갇혀있고 오 살아있어. 스팅어플린? 아니, <놀람> <놀람> <놀람> 뭐야? 셀린. 셀린. 어? 밤바은 반반, <놀람> 옆에서 여유롭게 누워있는데요? 그리고 반발리나 춤을 추면서 갇혀있습니다. 놀이터같이 보이죠? 오 농구공도 굴러가 바구니가 하나 있고 자 어? 카드키가 하나 있네요 오케이 자 그걸로 문을 여는 주인공 이러면서 썸베리님의 영상은 끝이 납니다 자세 번째 영상은 로프스페이스님의 영상입니다 오 뭐야! 야! 토드스터랑 남나한테 이제 쫓기는 주인공입니다.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데? 허, 뭐야! 아이 세계관 안에서는 토드스터가 악역인가 봅니다. 약간 원래 모든 영상에서는 다 선한 역할이었는데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였죠? 토드스터가 빨리 도망가! 뭐야 왜 쫓아오는 거야? 야 빨리 도망가! 오이 뭐야? 또 테스터가 숨어 있었습니다. 빨리 도망가야 돼. 근데 남남 있잖아. 어떻게? 해? 야, 드론으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. 빨리. 오케이. 도망가. 오, 더 오케이. 이상 안 쫓아오는 것 같죠? 오칠판에 끝은 여기다라고 하네요. 오케이 의자와 책상들. 오 남남. 어떻게? 해? 도망가. 자 카드키로 문을 열고. 오, 오케이. 닫아. 오 여기 벽이 부서져 있는데? 어떤 동굴로 들어가? 오 뭐야? 셀린과 캡틴 피델스. 오, 에? 설마? 헉! 셀린이 그냥 쓰러집니다. 오 뭐야? 이 <웃음> 바보들 아니야 이거? 오뒤 남남이 쫓아오고.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? 자 다시 게임을 하는 주인 오, 야 셀린 나왔다. 오, 야 남나 뭐야? 목이 잘린 셀린? 야 뭐야? 야, 남납이 뭐 스팅어플린처럼 됐어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남나? 저게 최종 형태인가? 야 일단 셀린의 책을 채취하고 도망을 가는 주인공 야 빨리 도망가 야 남납 너무 센데 오, 토데스터까지 오 셀린의 책을 주입했더니 뭐야? 토데스터가 죽었습니다. 에? 죽은게 아니라 전보조씨로 변한다고? 전보조씨 상태가 뭔가 켄타고로스 같은데? 몸이 기괴해지면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. 야 오늘 영상 너무 재밌는데요? 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봐요. 안녕!